기세명령어인 체크아웃과 리셋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따라해보세요. 체크아웃은 헤드를 바꾼다. Git체크아웃 A는 헤드를 A로 바꿉니다. 작업 디렉토리는 A버전과 같아져요. 시간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체크아웃 메인은 헤드를 메인으로 바꿉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다시 B와 같아져요. 시간여행을 끝낸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리셋은 헤드의 브랜치를 바꾼다. Reset A는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인 메인을 A로 바꿉니다. b 버전을 삭제한 거예요. Reset B는 메인이 B를 다시 가리키게 해요. B는 복원됐습니다. 이번에는 체크업 B를 해봅시다. 헤드가 B를 가리키죠. 이 상태에서 Reset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헤드는 직접 A를 가리킵니다.